고령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골절 다음날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39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보험자가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대퇴골전자 간 골절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한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 고령의 환자에게 대퇴부골절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환자의 대퇴부골절은 사망의 선행 또는 중간선행사인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라 소견서를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의 주장 사망의 원인 중 중간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접사인 폐렴, 사망의 종류,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망진단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연의 판단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되었다고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고 비보험자의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 신부전 등의 내과적 기저질환이 있던 고령의 환자로서 병원 진료기록지상 주치의도 재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는 바 비보험자의 사망에 고관절 골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사고 후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고 이후 다음날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사고에 의한 사망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사망 보험금의 사고 기여도 25%를 곱하여 피신청인은 시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